자 여러분 돈 많이 써서 택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라포스테오 굉장히 좋아하고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제가 지금 월급에잔고가 없는데 통장에 이거 까보도록 할게요. 자 까니다, 니자 열었고요. 자 옵니다, 옵니다. 첫번째는 아 근데 이거 이거 DP 같아요 원래 DP 아니면 뒤에 종이 받쳐서 오잖아요 아 DP 같아요 아극혐띠가 아. DP를 주셨네요 하남 스타필드 다코테 지점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 요거는 새거에요 네, 요거는 종이가 느껴져요 이거 푸드티 무려 179,000 원. 돈 많이 썼어요. 진짜 네, 예쁘다. 짠, 예, 이거 이쁘죠? 네. 이거는 빳빳하게 종이가 있어요. 분쇄 나죠? 하나는 이거 어, 근데 이건 DP를 주다니 진짜 <웃음> 실망스럽습니다. 이거 169,000 원짜리 <웃음> DP를 줬어요. 똑같이 반품해요. 이거 한번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거가 되게 어설프게 수습한 느낌인데. <웃음> 아 그래도 이거 해보니까 여기 안에 비밀스러워요. 아, 아 여기. 셔츠 예쁘다 근데. 셔츠 예쁘죠. 예. 응. 예다 오늘 셔츠 입을 일이 많기 때문에. 사란. 네. 오 <웃음> 음. 예쁘다. 조회수 좀 나오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네요. 아 좋아요. <웃음>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만깐김이이것도 따고 있어요자거이만 이거, 이거, <목소리> 이요 박스 내려놓는 게거 이거, 같은데. <목소리> <웃음> 자 <목소리> 적극 반영. 이거, 이 예쁘다. 이거, 예쁘죠? 아, 이것봐이게있어이 <목소리> 오리지널인데 거 구두는 크게 입어야죠, 그렇죠? 착샷 보여주세요 착샷은 제가 집에서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짠. 사이즈가 몇인가요 요거 사이즈 110입니다 110? 네, 100 입으시는 분들 110 사셔야 돼요 음... 나코스트한 치수 크게 입으셔야 됩니다 짠. 음...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나코스트 사세요 네 <웃음> 안녕 <웃음> 꺼주세요